31강도 이제 발람, 거짓선자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된 내용은 이제 그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뭐이사 장에서는 그 이제 발람의 유명한 예언이 나오지요.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엄청난 예언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발람은 겉 모양새는 그 여호와의 선지자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웃음> 외모는 그렇고요. 사역도 사실은 하나님 그 주장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내다보며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사실은 참선지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그 속내를 보면 전혀 하나님의 참선지자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 베드로 후서 2장 18절에 보면, 그, 16절에 보면, 미친 선지자라고.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런 선지자였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겉으로는 같았지만, 속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선지자였다. 우리가 늘속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속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그새 사람으로서 그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충만한 대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발람의 그 예언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세 가지 복을. 이세 가지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한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그 패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구원계획의 패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 그게 모아져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 이후 출애굽 5장 말미부터 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계획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메시아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땅의 복에 대한 내용. 네 가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노아를 통해서는 구원이 어떤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메시아의 공동체에 들어오는가,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 <웃음> 출애굽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복을 누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애초에 목표했고 계획했던 것을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계시를 이렇게 차서 이렇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의 형태에서도 그 전, 저 종말을 내다볼 수 있는 나무를 내다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출레굽의 역사 이후 그 내용들을 미리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죠. 이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 하늘에서 계획한 것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이 이루시기 위한 그런 자기계시적인 역사이고 그것은 모형적인 역사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그이세 가지. <웃음> 세 가지 내용을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구별되게 구, 구원해 주시는 것하고 저들에게 이제 그그 그 구원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구원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메시아적 공동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축복 이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명을 사람이 지키지. 이따 오후에도 공부하겠지만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메시아를 보내서 그걸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 주신다. 주입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거고 그 실, 실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축복 세 가지도 다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고 그리고 24장의 발람의 예언도 사실 다그리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정경으로 어 모아 주셔갖고 이걸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역사이고, 우리를 위한 그 축복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 메시아고, 우리를 위한 구원이다. 단순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과, 또 이스라엘의 그 택하신 곳에서의 축복,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 그리 스도 안에서 살아. 그 사람들은,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멀리 내다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당위가 있고, 목적이 있는지, 그것이, 이런, 이런 일, 이 개시의 역사적 진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큰 그림을 모르면, 이큰 그림 안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모르면, 사람이 항상, 환경에 휘둘리고, 육신에 휘둘리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대충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자기를 살짝, 살짝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 아담 안에서 살아간 존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도를 쫓아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대로 지금은 그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 성신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또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수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우리의 은사, 직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있고 영광스러운,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알고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증거해야지. 고작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천국, 천국 가는 정도? 그건 하나님의 그, 1차적인 계획도 안 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리 또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분은 완전한 걸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것을 당신 스스로 그냥 그 완전하심을 누리고 가면 끝인데, 우리를 거기 가담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고난받.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수 없고, 도무지 생,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지금, 이, 발람은 어마어마한 지금 선을, 축복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 속내 욕심 하나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탐욕 때문에 미친 선자가 되고. 이제 뭐, 오늘날로 치면 미친 목사가 될수 있고 미친 성도가 될수 있어요. 탐욕을 부리면.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 그래도 뭐, 세상에 난 보람을 찾아야지. 나도 그렇고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구원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구원과 메시아와의 연합과 그 하나님이 목표하신 지식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축복.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그 고난 중에라도 그걸 누려가는 게 없으면 그그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못 들어.